Is anyone online? Hello. Hi. Hi. y a h Okay, who's releasing a song today? Me, me, so 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느리군 하이, 헬로, 헬로, 헬로 Are you guys excited for d u m d u m 지금 한 20분 뒤에 면 저의 새로운 노래 d u m d u m 이 발표가 됩니다 yeah. 정말 내 네,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아껴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해주세요 Hello, hi, um, Somi-Chi, we love you from the Philippines. Thank you! <laughs> Yay, hi, hello, hi, we love you, Somi. Thank you. Oh, actually, can you say hello? Hi. Hi! Okay, I'm with my makeup artist, Pony. <laughs> Her name's i pretty cute. It's Pony. My little pony. <laughs> My little pony. 네, 저희 지금 t i t o 라이브를 하려 지금 가고 있습니다. How was your day? It was great. Nothing special so far, but something special is gonna happen in 20 minutes, so I'm excited for that. 사실 오전에 잠을 잘못 잤어요. 자야 했었는데 그 너무 설레가지고 잠이 신나서 잘안 왔답니다. since today is my birthday, happy birthday, girl. <웃음> 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저쨌든가네요 오늘 노래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안 울라고요. 항상 노래 윌리스를할 때마다 제가 울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울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행복하게 모든 게 정말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네 <웃음> 울지 않으려고요 매번 우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었어요 You have to be my favorite soloist You're so sweet ah, Thank you <웃음> <웃음> 안녕 안녕 Dolly Nguman, a h producer 24. Hey, hey, hey, 24. Opa, j u n g u n Opa. He is one of our producers and he participated in Dum Dum. And we're all, we're all shaking right now. We're all ner nervous and we can't wait to release the song and we can't wait for you guys to hear the song finally because I don't know. I think it's a blast. <laughs> My opinion, but. I think it sounds good But not in like a... Ugh, like, <laughs> I know my song is good Not in that kind of way I mean like, I really worked hard on it And everyone, every producer All the producers worked hard on it, so... I don't know Okay, s u n o b oppa with the... With the party... party. 파리 와그띵 이이 모지 Thank you, yes, we are all waiting for the song to drop 그치, 오빠들, 오빠들, 나 너무 떨린다 우리 오빠들 다들 라이브 보고 있네요 48분 아! 아! 48분이면은 조금 있으면 노래가 나온다는 거잖아 아! 아. 너무 웃겨, 어떻게 Yes, I am not going to cry this time after the release because. Mm. I don't know. It's just exciting.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내가 미메이크업 네 픽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아, 어, 맞아, 맞아. 쉽게 보지 마. <웃음> 제가 울면은 이제 폰이 언니가 다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기 때문에. 네. 네. 네, 안 우는 걸로요. 그래서 지금 TikTok 라이브를 하러 지금 가고 있고요. TikTok 라이브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o yes, I'm on my way to the TikTok Live Studio. So see you guys then on TikTok at 8 p.m. Um, I don't know, guys. Oh, so exciting! I have butterflies, and I have like, I have geckos and butterflies and pancakes and just bacon all over my stomach right now it's just tickling me like crazy oh my god Somi, Nuna, thank you I'm Nuna I'm 21 Nuna, you know what I'm 21 My heart Oh, how are you u a <laughs> <너무 늦게 물어봤나? laughs> So to you look stunning with blonde hair. Thank you. <laughs> I can't wait for your new song. 이제 뭐 여러분, ten minutes left. Ten ah! <laughs> minutes left,니까 제가 뭐 spoiler 하나 해줄까요? Spoiler, spoiler 해줄까요? Okay, we have ten minutes left till. The release. So maybe a little spoiler. Cause a little spoiler can't hurt anyone. Okay. Cover up his a t 아 너무 웃겨. 너무 많이 또 외롭다. 연습해 두 눈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지. 너무 많이 했지. 오 마이 갓. 아이 I'm saying too much right now. But yes, that was the spoiler of the song. <웃음> 아, 어떡해. 얘들아 나 너무 설레 신나. 오, 내가 내가 뭐 자랑해 줄까요? 제, 제 차에는 헤어 클립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최근에 샀는데 너무 귀엽죠. 오늘 옷이랑 잘 어울리죠? <웃음> 이 느낌 너무 땡큐, 땡큐 네 아, everyone worked hard on this a l b u 스포일러다 라고 하시네 <웃음> 지금 봤어, 정훈 오빠가 댓글로 과해. <웃음> 역시, 정훈 오빠에 대한. 600초 남았대. 어, 오빠 생각보다 댓글을 굉장히 열심히 남겨주고 있네? <웃음> 아 너무 떨려. 소미, 왜 그렇게 예뻐요? 아, 아 답은 여기. <웃음> 네. 이 언니때문에 이 언니때문에 제가 가한번 보이나 봐요 내 댓글을 보셨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오랜만에 수박선 불러줘요? 아안 불러줘도 이번 연도안에 들을 수 있을 듯나 아, 신나서 말막 말 나온다 그치? <웃음> 그럼 또 정훈오빠가 과해 <웃음> 이러겠지? 왜 <웃음> 스포일러 아, 소한테 갑자기 정훈 오빠 소미 소 화이팅이래. 아무튼 내 수박송 스포일러는요. 정훈 오빠랑 같이 했어요. 저기 produce 24라고 써져 있는 사람 있죠? Pro, Pro by 24. 네, 저 오빠랑 같이 했어요. 아, 제니 언니! 아, i thank you! 아, 제니 언니, 가대 그냥 게줬어 아, 나, 나 너무 떨려요. 나 완전 마음이 진짜 순두부, 완전 뭐 순두부, 연두부 그거 같아. 아, h oh, no. 금발 예뻐요. 덤덤 기대 중. 아, 언니야, 아직 안 들어봤나? 덤덤! 아 어떡해 나 심장 말랑말랑해져 밤덤없 많이 많이 <웃음> 기대해주세요 <웃음> 아 갑자기 부끄러워지었어 <웃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 라이브를 지금 <웃음> 보고 있네 <웃음>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응원해주고, 인스타 스토리에 다 올려준 나의 친구들과, 우리 언니들과, 오빠들과,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 그거 다 캡쳐하잖아. <웃음> 그리고 앨범 안에, 아, 스크린샷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했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6시 기다리는 중, 아! 오 마이 갓, 언니! <웃음> 저도 아직 완성된 뮤직비디오를 아직 일부러 안 봐가지고 저도 저의 진짜 찐 리액션이 너무 기대되는 아, 아 정말 떨려 5분 남았다 5분 5분? 오 마이 갓 people 5 minutes left 5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oh, no. okay. 안녕하세요. 아, 어, 어, 어, 포니 언니도 안녕하세요. 전부를 전할게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언니도 알지. 아, 아. 네. 아, 어, 아, 난 너무 떨려. <웃음> 어떻게? 이렇게... 5분 남았으니까 이제 난 사라질게. 소미 화이팅. 언니. <웃음> Goodbye, thank you, and I love you. <웃음> okay, so. Jennie is leaving because we have 5 minutes left You guys should all leave too <laughs> Okay, I'm going to go Oh, wait, I'm not going to watch the music video because I have to Show you my reaction while the TikTok live uh, During the TikTok live, so Okay oh, oh, no Anyways, guys, have a blast watching my music video shoot We put a lot of effort to it, so please give a lot Of Love and support and please My, my face is like t a n My f e is like this It's like, you know, I'm like Okay, yes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upport always And let's go Four minutes left oh, I'm gonna faint Anyways, 여러분 한국분들도 우리 한국팬분들 이제 4분 남았으니까요 빨리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전소미 검색해가지고 뭔지 알죠? 유튜브 따리 우리 미비 나오니까 이쁘게이쁘게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쁘게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한 하이틴 미가 아주 낭낭하지 못해서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 <놀라> 넘쳐 흐르죠 킹카 퀸카 정에 킹카로 나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놀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놀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Please be happy and p l e s i o t So guys, I'll let you guys go. Because we only have three minutes left. Anyways, okay. Goodbye. I love you all. Mm -hmm. Mm -hmm. Goodbye.